<웃음> <웃음> 어, 오늘 저희 날입니다, 박쇼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은 생일날에 네, 다른 애들이 다 해주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셀프로 <웃음> 네, 제가 호스트라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되게 경이로운 어, 저의 생일자 <웃음> 어, 파틴이자 토크쇼로 이어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은 어, 드레스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좋 정한 건 아니지만 어, 이제 저 하면 이미지가 어쩌다 보니까 뭐 락시크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각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드레스코드로 락시크 누구 입으라고 됐습니다 정성이야 아, <웃음> 자, 어, 그러면, 오늘, 의스트트불불러까요요 N.I.P. 입니다와 o w Wow! o 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 o 해주세요, 진행해주세요 아 진행이요? 네, 이거까지 있잖아요 아, 네, 별거 써 있는 거 없어요, 생각보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박제희 쇼와 네. 네. 거의 웬만한 미국 쇼 못지않게 근사한 네티정이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오늘 이제 이제 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준비해봤습니다 응. 오늘 진짜 재밌게 하시고 이제 다음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제 스피디하게 한번 갑시다, 한명한 한 명씩 Next one. Next one. Let's go. Oh, s t h rocking t h i s is rock. This is rock. e I'm t s i s i s r o t s u e i n e r s o n Hey, who's next one? It's Nicky. Is John Wall o Nicky? Is who? t g j o n g to o o s n I'm g y i t s 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분 오시죠 조 아, 이쪽으로 또... 와주시요 아, 와우 오메 놀래, 어. 쇼 파티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구그 자리가 아죠 맞나? 맞습니다, 거맞아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어, 네, 자, 이제 네. 어, 다음 분 <웃음> 계속 들어오시죠, 시도록하겠 <웃음> 오, 파분가요? 오, 가면 안 돼, 안녕히가세요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좀 시작부터가 네, 이해지는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죠네. n l l a s t last, last n o l e s t 아뭐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아니고 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웃음> 네. 하지 마세요. 네. <웃음> 빨리 들어세요 자, 렛츠고! 마지막 주인공은 김서로 씨가 최치 표정 잘봤습니다아네네 <웃음> 왜요? 근데 긴장해요. 왜 생일이 긴장하셨어요. 괜찮은 게. 조심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끌어와세요. 한진의 생일인데 상당히 부끄럽네요. 네 보통 이런 거 남이 해 주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한번 네 같이 도와줄게요. 근데 네. 요즘은 자급자족이에요 네. 자기가 어쨌든, 어쨌든 네. 근데 오늘의 이 오늘에 대한 그음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네. 오늘 드레스 코드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 이미지 로 각인데 머리는 락시크를 입으고 It's rock sick boy. 하게 되었는데요. 락시크. 음. 네. 그래서 그런지 어 이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우 여기까지 오우 이제 코너 네. 하면서 시작 전에 네.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은 것네 이제 저희의 파티에 즐겨주시지 못하시는 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응. 지금 당장 이게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응, 네 이게 안 좋은 여러분 거예요. 지금 뜯는지 한번 댓글로 한 번만 써주실 지금 수 있을까요?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당장 l t e 쓰세요 <웃음> 화면, 마다 마다 화면 오지.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빠지 빠지 빠지 빠지 예지 빠이빠 아까 전에 켜져라, 얍!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어잘 보이네요 어, 괜찮, 아, 괜찮은, 괜찮은 거, 괜찮은 괜찮은 거 저희의 와이파이가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안 좋은 거 같아요 이 패드가 지금 약간 잘 나온대요 제생일이가지고 네. 정신을 못 차려 <웃음> 네, 그렇습니다 패드뱅이 한건 <웃음> right.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웃음> 어 그냥 뭐 별거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오늘코 o 너 e r y e l e 습 t s 니다첫 번째, 네, 어 이름이 상당 g o 마음 g to take you to Hago, l o o 고 at the way I'm going to take you to Hago. Oh, I'm going to take you to the dress code. I'm going to take y o 아, 어필 시아 이게 설명을 자기가 모르는 어. 생각. 아. 한 명씩 이제 네. 자기 이제 나와서 이제 어필을 한번씩 하는 기회를 이제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오늘 되게 다양한 이제 퍼즐 있는데 음, 우승자에게는 네, 저도 솔직히 뭔지 몰라요. 근데 상품이 있습니다. 어 줘요? 네. 제이가 직접 준비한 거가요 어, 저도 모른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다 <웃음> 아, 랜덤 <웃음> 네. 박스 이런 거사닌가요 거 근데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거예요. 오. 아, 근 제이가 준비한 거뭐 뭐든지. 뭐. 이제 락 시크랑 관련된 시크하자. 거니까 막 돌을 주는 거아니고 그냥 락락 주는 거 아니야 시크랑 돌을 주겠네 막 네. 피크한 거아니 피크? 네. 피크. <웃음> 그렇죠 네뭐 어쨌든 뭐가 있지는 어 여러분들의 기대에 맡기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부터 그냥 설명만해볼까 간단히 네 이렇게 이렇게 어필 타임 아 일단 저 같은 경우 사실 이걸 따로 샀어요 근데 이렇게 perfectly matching. Oh, you know, you 위 a 서 e to be 서 little of a shady. y o 들 have to be a little bit of a shady. You have to be a little bit of a s h a d 요 You have to be a l i 다 t l e bit of 요 s h a 심플하고 이렇게 이런. 오브랙 락지 안녕하세요 신발 예쁘다 음.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이거 진짜요? 어떻게 해? 이거 다한 번씩 본 다음에 그 음. 사실 매겨야 되나 음. 뭐, 제가 락지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음. 이거 그 매일 그남명수 이렇게 입었어 아 맞아요 음.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네 아, 그래서 네. 그래. 제가 이건 좀 진짜 TMI인데 오늘 주문했어요 좀 락지크한 아! 명하는 음. 음. <웃음> <웃음> Anyway 네, 제상황 그렇습니다 어, 네 yeah. 네 맥박. 전데요, 저좀 일어나도. 시험에 아직 안 해. 아, 저는 일단 되게 약간 카우보이 막 맥스마스 이런 느낌이다. 목걸이거든요, 목걸이. 사실 어 설명을 드리자면 귀걸이. 어 진짜 귀걸이에요 네, 음. 손수 제작한 게 귀걸이입니다. 손수 제작이요 직접 제작했어요. 손재주 좋으시네요. 그리고 일단 락시카는 아, 시크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송곳니. 아, 같은... 시크의 시 아닌가요?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우리 이제 또그 드라마 보시면. 그리고 아 씨. 야. 그리고 락시크는 시크해서 너무 가면 안 돼. 너 검정색보다는 약간 회색. 어, 그리고 안에 약간 이이 어. uh, 와인 컬러, 와인 컬러로 yeah. 마무리했습니다. 음. 예쁜데 가면 여우새. 그럼 이제 형도 해 주세요. 아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 제일 k a y Jay. I'm not 시다 r e d e p u 다 y y 대표 go t 대표님 하셔 o m e But y 거 u put it up.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It's engineer. I d n t k 이 o w What i 난리 t w h a 리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다 사실상 is it? What 추워요? <웃음> <제가> 조금 추워요 <웃음> 네, <웃음> 네, 쿠키, 어? 어? 쿠키 앤 크림도 또 다른데 쿠키 앤 크림 쿠링크네요 쿠링크네 쿠링크 멋있지 어, 뭐가... 상당히 추웠어요 방금 <웃음> 오케이 네 어쨌든 뭐 저도 나름대로 네, 디스크도 어느 정도 맞추고 이게 왔습니다 오, 아요넥 음. 정와인 정화의... 역시 오리지널은 다르네 아, 멋있네 <웃음> 저는 이제 평소에 입지 않는 <웃음> 음. 근데 잘 어울려요 개인적으로 음. 음. 음. 근데 제가 실수로 배트를못 갖고 와서 이게 조금 커요 사실 이게 약간 딱 여기서 딱 걸쳐지는 여기 p hop, slash, I can't get up. I can't get u 이렇게 잡고 t get up. I c a 다음 차 e t up. I can't get up. I can't g e 근데 저는 좀 a n t get u 어 I can't 보 e t up. I c a 발까지 안 보인 p I can't get 아 근데 can't g e 요 up. I can't 예 e Yeah, yeah, 네, 네, 네, 네, 와, 예, 네! 아요 오늘 이자네속서데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네네네, 아 이거는 충분히 가선점의 의욕이 있습니다. 그쵸, 네. 아 이제 네 근데 네, 이거 조심히 단추여 가지고 잘못해서 뜯기면. 어, 잠깐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 아무 안 입었지. <웃음> <입었을> 야, 네. <웃음> 야, 너. 충분한데? 상당한. 네. 안돼요. 과감하네요. 벌칙으로 이거. 아 네. 네. 잘 봤습니다. 어 근데 다음 다음 좀 저는 그냥 약간 딱 기본적인 왁식 그런 느낌. 제가 왁식을 잘 몰라. 근데 제가 제희가 대충 옆에서 맨날 설명하는 거 듣다가 이렇게 <웃음> 어. 뭐 입어 이거 왔는데 오, 약간 전형적이네요 뭔가 네. 그냥 딱 전형적인 게 같은 게 가죽과 근데, 근데 약간, 약간, 약간, 포인트?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 근데, 근데 아, 성공이 적어. 진짜 네, 많아 그리고 약간 이런 메탈리칼 어, 메탈리칼 어. 어. 이런 가죽 어, 레드? 레더 가죽이 아니라 레드. 가죽 <웃음> <웃음> 가죽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네, 약간 레드 기본적인 그런 전통적인 느낌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네요 약간. 오리지널... 오리지널 잘돼 오지... 피나레를 오지... 피 f i n a l i u e t r not s u t s u e r e I'm not sure. I'm n 오 이거 제가 준 거잖아요. 와 귀엽네. 유격까지기 네, 경영. 아, 약간 제가. 좀 이게 좀 약간 음. 제이크랑 비슷한데. 오 그러네요. 네. 음. 사실 락스터보다 어, 뭔가 대학생 같지만. <웃음> 네. 캠퍼스. 그래 괜찮은 마음을 좋아하는 대학생. 그래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 음, 맞아요. 네. 네. 네. 원래는 자연이니까 요 네. 네. 해석은 본인의 자유. 예술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 근데 네. 보이시고 뭐 점수 매겨야 되나요? 네네 네네 점수, 점수 매겨야 되아 원래 생일날 아 가장 부담스러운 곡이 아 그렇죠 근데 신경 많이 썼다 야, 냥 귀까지 뚫었어요 저도 오늘 위해서 거 키를 틀었어요 아아 얼마나 아픈 줄아아아아 진짜 요를 틀었어요 진짜 찐으 나는 오늘 아침부터 아좀 고민을 많이 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너무 자신 있기, 있기 때문에 어플 안 하겠습니다 아, 하겠음 야, 이거 오늘 위해서 키를 틀었잖아요 오늘 하루가 걱정이네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어 처음부터 제이크 씨부터 이제 매기면 될까요? 아, 음. 점수를 각각 매기나요? 100점 목걸이 줄어야 점수가 그래서. 없네요 10점 중 없고, 그냥 재해요. 점수만 1, 2, 3등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항상 음, 진짜 아. 객관적으로 해줘 그러면 5점이면 아, 1등부터 맞아. 3등까지만 해주세요 3등부터 아 3등부터 오케이. 3등부터 3등 1등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 3등으로 만족하세요 잠시, 해봐 나는 기대하세요 아이템도 지켜세요 많이 되네요. 3등 doing 등 n, n. 어, 주지, 마주치, 나 I'm 어등 I. i n g whatever I s h o 3등. d do. I'm 갑자기 n g and I'm doing I'm d o i n n i <웃음> <하신> <웃음> 어, 이 d 3, 뭐 3등, 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okay. <웃음> 아니 2등부터등가요 아, 네 2등부터 2등, 3등이 이렇게 아, 오케이, 2등. 1등이 5점, 2등이 2점, 그리고 3등이 1점을 획득한다고 하네요 2등을 발표하겠습니다 2등 2등 이을티지 지을티, 지을티, 아, 프파요좀 빨리 말씀해주시면 빨리 아니다 힘들어요 아, 성원입니다. 오! 아, 이왜 2등이 2등이죠? 2등이요? 2등이 아, 아닌가요? 1등이 성형 아닌가요? 야, 거의 이거 너무 아, 주 아, 아, 3등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뭔가 이도그등기네 그럼 이 3등. 저는 당연줘 그래요? 그래요? 재재당 3등. 등 아, 2등도 하고요 일단은 3등. 아침부터 3등. 아침 새벽 폭주가시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나 귀가 네, 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음, 오케이 어디까지나 뭐 옷을 잘 입은 거가 별거 오늘 이제 테마가 있으니까 그걸 네 그걸로 그렇죠. 주제로 하자면 음... 1등을 공개할까요? 3등을 공개하겠습니다 3등. 아 이제 1등 어, 1등을 공개해네야야왜 긴장되게 만들어? 3등 빨리 <웃음> 3등. 3등 3등을 공개하면 1등도 있... 아 아니구나 오케이 s 츠고 아니야 3등을 공개해도 1등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몰라 몰라 아까 l 3등부터 하는 게맞 o 게. 맞아, 그래. 그래. 어 빨리 t t l e 요 i t of a little b 심플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어, 저두명 중에 한명 아닐까 아, 나 기대 안 할게 심플리 아, 테이팝. 아니 나이게 누구 할지 알것 같아 어디까지나 중관적인 의견이 있지 갑시다 1등 정원이다 내가 골이 아, 정말... 막내라고 아, 너무 이거... 놀렸나 보네 어쩔 수 없네 빨리 1등 응.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그 하면... 전에 누굴 것 같나요? 광고 아, 보고 싶다 갑자기야 저는 의지 예상돼요 저는 제일 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왠지 선호형일 것 같아요. 저는 정호일 것 같아요. 저는 선호형일 것 같아요. 장난이군요. 저는 희승형. 제 옷장은 저의 요 그러니까 희승이 형이 이등이, 이등이 등다 내가 잡고. 좀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사람이. 이뻐 어요 유일하게 색깔이 있어요. 컬러. 옆에. 저 제이 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이 네. <목소리> <저는 목소리> 형이 약간 깔맞춤을 진짜 뭐 아니면 도로. 아이또이게 또. 어브피에스까지 와. 여기서 시크하게 트랙까지. 근데 이거 제이 형이 제이 형이 저를 따라했어요. 저를 따라했어요. 제이 형이 저를 따라했어요. 왜냐면은 음. 제가 그 뭐지 그뭐나너 어디, 어디였? 언제 어디 어디였죠? 어 어디였죠? 어디죠? 그뭐아뭐 이름 안 나. 거기 이름이 저기, 안 아, 나. 기억이 아 기억이 아, 안, 안. 안 나나. 거기 거기 제주도 제주도한테 제가 그거 드레이라 촬영 때 이런 샷도 멋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따라한 거죠. 뭐 말이야. 귀엽네. 징봉적 <웃음> 짓 <딘복작권. 웃음> <진짜. 웃음> <형>, 그래서 1등은 <웃음> 아야 <형. 웃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 색깔래 똑같대요. 아 직구. 잠깐만. <웃음> 우리 이러고 있잖아. <웃음> 비슷하긴 <웃음> 하다. 나 무서워, 무서워. 안에 반응을 보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먹거리. 아그막비서 뭐냐. 막 스마일 있는 거죠, 말씀을. 아. 들어오라. <웃음> 원 아, <웃음> 아, <또요>. 저는... <웃음> 오. 진짜로요? 와. 오. 왜죠? 정확히 좀 알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좀뭐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거. 형은 어.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이쪽에서 스타일에서 존경하는 이제. 네, 이제 디자이너 분양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번에 2021년에 이제 냈던 컬렉션에 되게 이렇게 비슷한 착장이 하나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뭔가 이런 게 뭔가 되게 비슷한 착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되게 그걸 <웃음> 보고 나서 아, 그게... 아, 아, 근데 진짜 정원이 이런 거 많이 안 입지 않았어요? 까 그러니까. 근데 <웃음> 너무 잘 어울려요. 제형은 왜서 또 이렇게 입어? 지금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더 나이를 먹으면 더잘 어울린다. <웃음> 와. <놀드> 네, 너보다 한생세 달. 아, 어쨌든. 아 근데 너무 뭔가가 해석이 뭐 자유로워서. 네, 해석이. 생각을... 네 세인시. 제시... 생일 축하해요. 네. 생일 축하해요. 우가 가장. 어디까지나 하... 주관적이고 아직 네 많은 게 네. 남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침에 아, 좀 늦게 일어날 거 그랬네요. 축하드려. 장네 장단이고. 귀 어떻게. 장이거 진짜. 열심히 뚫었는데. 네. 아 이제 네. 열심히 잔지 아, 네. 빼야겠다.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진짜 뺐어. 오 잠깐만. 어. 아 니키가 내 바지 가져가서 시작 전에 <웃음> 그것 때문에 <존네>. 아. <웃음> <웃음> <웃음> 그거 때문에 졌네 그거 가져면 어떡해 아니 내거 바지 가지고 올게 잠깐 목걸이 어디 갔죠? 아 그러네 너 초코 있었잖아. 아 초코 있었는데 아그러 너가, 너가, 너가 뺐잖아. 너가 뺐잖아. 이공이 뺐잖아. 아 형이 뺐잖아 아너 내야 왜이이 뺐잖아. 차 벌써부터 남산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남편부. 아그럼 반지가 왜 그런지 아. 제일 사랑하는 차이가 포인트인데.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단 말이야. 그게 포인트인데 반지. <웃음> <맞지> 아 <웃음> <웃음> 아네 <웃음> 장난이에요. 그렇습니다. <웃음> 두 번째 이게 뭘까요? 네, 어 네, 네. 오 봐버렸네요. 오케이. <웃음> 봐버렸네 <웃음> 오 보여버렸어. <웃음> 보여버렸어. 어 네, 제일을맞춰봐나는 제목이라는데요 제 이름을 부르니까 상당히 부끄럽네요 어... 박정성으로 바꿔주시면요 <웃음> 박정성 어쨌든 어 이제 다른 멤버는 이제 이름을 이제 재빨리 부딪히고 제가 이제 내는 퀴즈를 맞추는 <웃음> 형식의 게임입니다 아 정답이 적혀있네요 어 네, 봤어요? 그러면은 다 음... 개인전이죠? 응? 봤어요? 이거는 개인전 입니다 제첫 번째 거 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저도 바로 할것 같은데 땡큐 그건 너고 사실상 누가 봐도 알것 같긴 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들 자기 이름 말하는 돼요? 요 잠깐만요, 제 불리예요 왜요? 제가 이름이 세 글자예요 그러면은 그럼 J로요, J.윤이랑 할게요 J.윤, OK J.윤이 또리브르킥 빨리 안 돼요, 니무우 니무우 니무우 니무우 제휴대요 할게 자첫 번째 퀴즈 네 스피디하게 어, 유황뭐말 네. 뭐, 그대로 정답 제휴 했스피디하 넘어가죠 넵제잠 네. 어... 아, n 네. f 멤버 수는? 저희의 니어그램은 네. 과연 몇 번일까요? 이니어 너무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애니어그램이니어그램그 애니,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뭐? 뭐? 1, 2, 3, 4, 5, 아, 7, 아 그거 5번 틀렸어 제휴! 3번 3번 3번 성훈이 조금 받았어 3 번. 리 오케이. 아. i s number e i <웃음> 뭐 번. 리리지 나. 맞았어요. 렸어요아리리 네. 번. 오. 이렇게 못맞히리이 이게 내가 발랐다. 아. 오 나도 한다. 일번번번번 아니 제 야, 야, 오 년, 오 패스, 오오케는데6 번. 몇개안 남았는데요? 선 형, 선 형, 요 5 번이요. 아니 오번 네, 했잖아. 5번 했잖아. 번했잖아년째 프로페스. 오년째 프로페스. 송승 니키가 아까부터 했으니까 니키. 이번이번이번이 번. 이 번이요. 어 진짜 진짜 잘 맞춘다. 제것 빼고 다 하시는 거예요. 유 자유. 레지 레이지 레이 번. 번. 송승 번. 야 잠깐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자아 내가 맞았 아. 매우 감격스럽고 생일날 정말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아. 시작을 하는 게 감동이에요 <웃음> 예. 저희가 이걸까지 야, <웃음> 어떻게 아. 애니어그램 어떡해 뭐? 아니, 아니, 애니어그램 아니야 그램 뭔지가 몰라 왜 마지막에 아니, 애니어그램을, 아니, 애니어그램을 아니. 어떻게 해 애니어그램 뭐예요 아, 자 이제... 그래서 애니어그램 7번의 유형은 무슨 유형이죠 어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뭐 활발하고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아, 아, 아 제이 씨 이게 사고성 있고 네뭐 그런 거죠 네, 네. 제가 어. 1점 가져가나요네이 이거 점수는 누가 아 오케이 야 점수는 네와 마지막에 마지막... 조금만 열로 당길래요 어딜 맨 마지막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정을 가져갑니다. 갑시다. <웃음> Max One. 잠깐, 그럼 제가 열로 가면 안 될까요? 네. 저좀 아, 이따가 네, 좀 이따가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아 주인공 제일 중요한 인가? 이만해. 오케이, 넥스 네. 퀴즈는. <웃음> 보였어. 예, 오이 자는 참기. 봤어? 2번 어, 보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황 작물은? 정무. 구황정... 잠깐만요. 정무, 정원, 예,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씨는 정원. 해야 돼요. 오, 수우, 수우. 정답. 정답. 예. 아 이거는 난 구황장물이 뭔지 구황장물이 뭔지 몰랐어. <웃음> 실은 구황장물이 뭐야? 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몰랐어요. 오. 네, 어쨌든 세, 삼번 안타. <웃음> 안타깝네요. 저의 만국가... 안타깝지는 네, <웃음> <별로 안타깝진> 않은데요. <웃음> 제 두뇌가 안타깝네요. 내 네, 첫날 지옥으로. 저의 좌우명은 아성은 잠을 더 자라. <뭐> 아, 승 이승. 아이 야야 제일 제 봐봐. 많은 기 봐봐 기아승 이승 이승. 제아 이거 안 남의 거운아 말고. 아이 그 전에 나야. 티즈 먼저. 많할 말은 하고 살자. 나도 사람이다. 아닌데 요아니 이기리. 이거 저번에 그프리 자기 소개 조스트. 아 저번에 자기 소개서에 썼어 얘가. 저우명, 거짓말쟁이. 이게 거짓말 라이어. 이거는 정답이에요. 뭐. 맞다고 할게요. 어? 예. 사실 여기 써 있는 건 다른 건데. 어 그럼 그거 맞죠? 저쓸 때도 맞죠. 자자자, 그걸 맞추면 점수 주. 이순 당신 저우명이고요. 이거 맞지 않다면. 적혀 있는 거 하면은 그것도 점수 주면. 뭐 하긴. 제내요 내요 네, 네, 네, 그래. 그거 아니에요. 음식은 뭔가 아끼지 말고. 아니 그거야. 이 예, 그거야. 그거. 근데 사실상 저우명 참 많아요. 저우명 그거안돼요 여기 써 있는 건. 여기 써 있는. 가만히 있어도 봐. 생왔으면 제대로 살자라고 써 있긴 한데. 처음으로 태어났으면 살살. 그럼 최근에 말한 것중 하나긴 응. 해. 할 말은 하고 살자. 나도 사람이라. <웃음> <그래서> 내가 써줬거든. 뭐가 처음? 아니 그거잖아. 너. 그, 가만히 있어도 반이라서. 그거 아니야. 되게 뭐 맞네. 뭐가. 아까 <웃음> 맞네. 독특쟁이네요. <웃음> 그래서 틀린 건 <거> 이제. <웃음> <틀린 웃음> <틀린 웃음> <거 아니지>. 먹는 먹는 것을 아끼지 말라. 그거. 그거는 음식에 있어서의 그런 거아니이 자우면 음식 자우면 우리 인간. 음식 자우면 이거. 제가 로봇이 아니라. 저도 일관성이란 게 없어요. 사람.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4번. 네. 어, 어, 저의 고향 도시는 저번에 저번에 저저번 고향 도시저저번 저번에 저번에 저번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워싱저 DC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기리기저저기저저 저번에 저번에 저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희승 재이 재윤 재윤 재윤 재이 재윤 재윤 재윤 이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이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재윤 고윤 재윤 이윤재 아 워싱턴 디 워싱턴 o n Washington, w a 워싱턴 n g t o n w 다른 h i n g t o n w a s h i n g t 아 n Washington, Washington, Washington, Washington, Washington, Washington, 맞 a s h i n g o n w 네 s h i n g t o n Washington, w a s h i n 일 t o n Washington, Washington, Washington, w a 네, 음 문제 내 b 세요요 빨리 a t j t 버5 t Tja, Tja, Tja, Tja, 은 j a Tja, Tja, Tja, Tja, Tja, Tja, Tja, Tja, Tja, Tja, Tja, t 말 a Tja, 성훈 성훈 성훈, 성훈, 성훈성훈성훈네 글자인데 누가 봐도 심연이 먼저 했어. 약간 땡이야? 완전 들렸어요. 음이난 이렇게 생각해. 성훈 이거는 제가 워낙 솔직히 많아.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정답할게요 성훈, 리리리리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거리니리 오! 오, 그거, 와이 진짜 많아 근데, 근데 제가 이게 맞아 근데 제가, 근데 이거 봤어요. 쌓이 쌓. 근데 제가 뭔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이거 전날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번씩은 그래서 네어 여기 써 있는 걸 정답이라고 할게요. 오 정답, 맞아. 정답, 정답. 정답. 이제. 번, 번 지금 번, 번, 그거 번, 번, 뭔가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아 너무 아까워요. 뭔가 내 실은 내실 신사 하나 드리자면 제가 뭔가 뭐저 친구가 말하기 전에 했잖아. 한마디에 서우서우서우 성우 뭔가 이렇게 땡아아 재윤 재윤 뭔지 알지 모르겠어. 정원 뭔지 알지 모르겠지 너 알고 뭔지 알지 아 재윤 진짜 아까웠어요 <웃음> 뭔가 약간 아뭐 있는 데 오늘 난 진짜 아어요아한 글자 차이였어 뭔가? 방금 무슨 말 했는데 정답 정원 뭐지 정원 뭔지 정원! 정승 희승!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 희승 좀. 정원! 정원! 저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가원 정원! 정원! 했는정정정 와, 나 뭔가가 사실상 뭔가가 사실상 맞아 맞아 맞아 네. 사실상 네. 아, 네. 아, 아, 나, 아, 나 뭔가가 그렇게 생각해. 난 아, 아, 생각해. 뭔가가 난그렇게생각해나 뭔가가 사실상 그냥 평소 하는 걸로 해도 뭔지 사실상 아, 뭔가가 근데 진짜 어, 뭔가가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사실상 뭔가 나 이렇게 옷 가져야지 네자 넘버 6 오케이 다시요 어 제가 어렸을 때 구금통을 털어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분 아티스트 이름 아티스트의 이름이 뭘까요? 아! 아 뭐야? 아, 정원! 제 네. 사는 공연 정원! 제윤 어? 정원이 칼리든 다 이거? 제돈을간게 아니에요 제윤 네? 네? 그맨마지막 모자 번진 분 정답. 응? 맨 마지막에 모자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음. 분 희승 희승 네요 아니에요, 네요 네요, 아! 네요 네. 네요 땡 아, 네. 아, 희승 희승 희승 희승 그것 동안 제돈으산게 아니에요 정원, 정원, 정원, 정원 브루노마어스 정원, 정원 못 갔어요! 정원, 정원, 정원, 니기, 니기 어한 못 맞지? 갔어요 정원아, 이 어, 한... 맞지? 아쉴 아니 아니 아니 퀴사, 퀴사였어요 회사에서 방탄소년단이 제대로 간게 아니에요 니기니 니기니기 니니 되게 비슷한 것 같지? 말오빨 정답! Oh, 와 아, 진짜, <몬> 진짜? 너 저금통 너 저금통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오빨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좀잘 가려야 될것 같아요 무조포에서 마지막, 어차피 다 끝났어 마지막 하나는 저희 롤모델입니다 정아니기니 근데 정답이 안 써있으니까 니키니키니키니키니키정키 니키. 정원 재윤 거윤거 저거. 형먼저정원거저 저거. 저거. 저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뭐 아니라고 말 못하게만. 너너 <웃음> <놀더>, 맞기도 <놀더, <놀더, <놀더, 그제 도 맞기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못해. 천하 잘자기만했고 천하. 진짜아 그것도 <아니>, 한분더한분 <웃음> <번> <웃음> 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웃음> 아 요즘 방탄소년단 선배님은 이제 모두의 전 세계 이제 모두를 아 응원하기 때문에. 저건 저기 아, 니기. 아 니기 니기. 제일 제일. 니 니기. 니기 니기. 니기 니기. 니기 니기. 니키니니 그 키퍼 선배님 정원아 맞 그런 거 아예 키퍼 정원 정원 근데 오케이. 그냥 지정을 해놓게 어차피 솔직히 네가 너무 경험수 많아가 아니 나알아 나도 알아봐 나 진짜 안 알아봐 난 알아봐 좀말해야나 진짜 말이 okay. 그러니까 어쨌든 오케이. Okay. Okay. 그러니까 okay. 일단 그 전에 분야를 설명해 아분야 설명해 주지 마정원나 그래. 알려줘 아, 나 진짜 아 그러면 그러면 사람 정원 니키 다음면 저예요 어차피 오케이 정원 다음 한국에 계셔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음악이 끝날 때마다 먼저 음악 관련된 사항 오케이 아음악은왜 없잖아 카이 쟤. What? Jada, j a 했 a 정답 쇼? 와! a Jada, j a 진 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 a d 이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Jada, 즉석 퀘션만... 20분, 20분, 2 20분 그래, 아, 이 정도면 은 엑스트라 질문 하나 있어도 되겠다 엑스트라 질문요? 제가 즉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2 0점 짜리 아, 뭐 토크쇼의 매력이죠, 뭐 즉석 그래요, 음. 뭐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무대, 막 이런 거 음. 마지막,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걸로 음, 네, 지금 제가 음, 언급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아, 음. 어, 그러면 어, 외전으로? 제가 요즘 어 뭔가 어쩌다 보니까 이미지가 뭐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락시크로 굳혀져 버렸는데 네어 요즘 제가 락시크 말고도 되게 많은 관심이 많은 분야 하나 있습니다. 성훈, 대뭘까요 성훈. 정확한 이름을 제 제일... 패션이에요. 아, 네. 성훈. 성훈. 성훈. 성훈. 성훈. 잠깐 모두가 아는 이름이에요. 성훈. 희승. 응. 성훈이 먼저. 잠깐만. 요즘에 입고 다녀? 입고 다니려고 해. 그렇기도 해. 희승, 희승. 성훈 입 제휘 4문 4 3 4문 2 1 너무 쉽게 맞히면 정답 아, 어. 어. 어. <웃음> 네. 나 말했는데? 안 돼요 말했 너무 <웃음> 재미없는데 제휴카 먼저 맞히긴 했어 이가 동점으로 갈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20초짜리 문제였으니까 10초 10초 제휴카 문제니까 네 어쨌든 뭐 어... 네. 아쉬운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제휴카스 다음으로 가자 그럼 중간 집게 한번 가고 갈까요, 점수? 중간 집게요, 네 현재 중간 점수 어. 성. 0점 0점, 성운 <웃음> 8점 예. 현재 1점으로 넘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오. 니키 5점 오. 5점 오. 제가 1, 1, 아니 아니, 성운이 5점이고 정원 맞잖아. 7점 예이점 아, 희승 네. 2점 제이크 <웃음> 4점으로 넘었습니다 예. 육승이 형 아, 오케이. 저희가 오케이. 4월 컴백이 제이 형은 몇 점이에요? 아. 빨리 다음 거 해. <웃음> 빨리,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빨리 다음, <웃음> 거, 빨리 다음 <웃음> 거 해요. 네, 지금 점수에 <웃음> 금진했는데요아 무조건 이긴다. 아 네. 다음은 어떤 거죠? 네 제목들이 하나같이 구수하네요. 어 박종성의 백 일장. 백 일장. 백 일장. 뭔가 이거 떠오르는데요. 뭐 롤링페이퍼도 해. 잠깐만요. 그래서 미리 작성한 삼형식이 떠오르죠. 어야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런 맞아. 거, 거 있는 줄 알았어. 제대로 쓸 걸. 나 진짜 제대로 쓸 걸. 저와 진짜... 내 아이 내 것이 좋다. 함으로 아 일단 보기 전에 그냥... 책점 이제 기준은 준과 그 그걸... 해당마다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5점, 2등 2점, 3등 1점으로 야, 처음에 야. 이제 야. 옷 봤을 때랑 똑같은 점수의 고액 점수입니다. 오. 그리고 책점 기준은 뭐든지 전다하겠습니다 감동이든 재미든 뭐 어, 센스 보고, 나 보고 그냥 감동을 가질 쩌는 게다 충격만큼 그대로 아, 충격만 받으면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그렇다고 마지막 <웃음> 너무 아프고요. 죄죄송합니다네 네. <웃음> 어쨌든 바로 갑시다 바로 가. 네 그래서 어... 저번에 제이콥트와 쓰게 이번 성훈은 성훈은. 아니면은 써볼죠. 이게 한번한 어. 한 번씩 너무 오래 생각하면 그냥 판단 딱딱 하고 너 그냥 고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레이로 하. 고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게... 근데 이유는 설명해야될거 아, 그래. 아니에요. 아, 이유는 설명해야 이유. 된다면 좋은 삼연지가 아니죠. 아 <웃음> 그러네. 그런데아 그러면 이번에는 묵비권으로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Okay.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미리 말씀드려. 아니, 미리 말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예의적으로. 아니, 예의 견주드림. 예의를 얻을 때 넣어. 오. 아, <웃음> 근데 <웃음> 오케이. 이게 돼. 이해. 어, 해줄 거죠? 감쪽. 지금 공성님이 이거 시켰는데 계속 그러니까 형이니까. 지금 밥만 쓸게요. 밥만 쓸게요. 저기. 밥만 쓸게요. 오케이. 저는 이제 이해는 뭐 제가 아무래도 아니, <웃음> <밟으로 웃음> 을하 <밟을> 아니면 <웃음> <저는> 안무래도 <웃음> 뭐 차빈이를 네, 보고 <웃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일단 네. 누구한테 물어 선수부터 <웃음> 제 자신에게요. 어셋둘 하나 따단 따단 따 우리가 오늘 뛰어뛰어 이거들 이거들 박박박 박종성 이형 박종성 이형 안 봐요 안 봐요 일단 시작좀터 출격이에요. 네, 아자 맞요 박종성 이형 박종성 이형 종 정말 정말 <웃음> 네, 정말 성?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네성말 정말 정말 정말 요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땡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요 이거 제이가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나랑 같은 박씨구나. 밀양 박씨니? 정, 정 동성아. 모르겠다고? 성성성 본관도 성 모르니? 이렇게 뭐예요? 성봉관이 없을 듯이. 아이 왜 재미 없어요? 오이저쪽이 저게.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전 이해 못요웃기 너무 웃기시죠? 못따라못따라 어, 재밌네요. <웃음> 재밌네요. 아우 진짜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좀 네, 재미없을 수 있어. 아, 너네 너네 한번 보자. <웃음> 네, 네. 네 재밌네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았어요다개배 네. 네. 진짜 네. 나, 네. 나쁘지 네. 않았어요. 네. 어, 어,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았어요. 본민에서 떠는 줄 알아요? 네. 공간 뭔지 아세요? 공간 다들. <웃음> 거 몰라가지고 소원 안 웃겼어요. 그게 몰라요. 몰라요. 이제 드립이 너무 고차원적이면 이제 받으시는 사람에 따라 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신분하게 할게요. 네. 아 근데 들릴 수도 있어요. 아, 겠아 아, 박 박정성의 생일 정말 생 아, 아니 성, 성, 성. 성 성인을 즐겨라 성인을 아. 즐겨라 글씨체가 너무 아, 대체 뭘 하면 성인을 요 글씨체가 진짜 글씨씨가 글을 너무 잘 썼어 아저씨 아들한테 해줍다 아빠가 아가한테 거아성인 근데 진짜 글씨가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오늘 진짜, 진짜 너무 예쁘네. 뭔가 되게 명원처럼 보인다. 진짜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명원처럼. 정말, <웃음> 정말 정말 생일 선물. 야 정말 세계 정말이야. 정말 정말을 생일 선물. 저도 정말입니다. 나도 종... 아, 정말. 이거 정말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상이해서. 상이가 없네. 오케이 아 이거 할만하다. 이거 경쟁력 경쟁력 있어. 할게요. 이제 팍 팍. 박종성이라는 사람의 아, 박종성 얼굴이 세상을 성성아종종종 종성이야 종성종이네 종성 사람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세상을 종 이제 종말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성성 성공인가? 보기 <웃음> 네.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귀엽다 어예예 yeah. yeah. 아네 네 근데 사실 이러 이렇게 점수 주는건지모르고 그냥 대충 쳤어요 대충으로 썼어요 <웃음>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많이 저는 저는 저는 많이 웃었는데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진짜 무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저저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아 진짜.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이거 로저 뭐냐 이름 나오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종말을 일으키는 미시오. 어 미시오 뭐야? 성 성공하겠네. 아, 아이 아이 해야 성공 어 성공하면 다 성공. 하겠 성공하겠네. 끝은 뭐야? 아 많이 해야 하는 <웃음> 성공하겠네. 큰? 이거까지는 끝이야. 아. 아. 성공하겠네. 아 나는 나는 포함까지 나는 포인트 있었다. 어. 꽃바람까지 해야지. 줘 아마 <웃음> 아이이 해야 하는 거야. 어 나는 포인트, 포인트 있었다. 아잘 아, 아, 썼네 맛있네 맛있습니다 아, 아, 오케이 잘 썼어 근데 그래, 아, 저는 어렵네요 아, <웃음> 다 박종성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진짜. 저는 아니에요 박 박하설탕처럼 프레시한데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종종성 프레시하다 음. 성 성공하자 와아 네. 끝은 다 성공하자요 같이 아이예아 성공 같이 해야지 혼자만 바로 같이 같이 살아 같이 해야 돼 아, 같이 그 뻥뻥한 <웃음> 나쁘지 않았성공이어 예, 그래, 아, 그 뻥뻥한 그래, 나쁜지않요 아, 잘했다 이거 오늘 좀 잘했다 오, 자, 오, 가치가 쉽게 소생했어 이거 쓸까 말까 고민했데 아수면 후회할 거. 통닭 같이 가려는 옥수수 파티 옥수수 파티 옥수수 파옥 봐봐요 진짜 옥수수 파티야 대박 뭐야 옥수수 파티. 와, 건제 재밌네. 옥수수 파티, 옥수수 축제도 한 분이 <웃음> 아니야. 아, 네. 흰색 옥수수도 있네. 재밌네요. 사랑. 이거 희생이가 어. 찢어 찢었다 이거. 자, 이것도 똑같이 2, 3일로. 어, 갈수 있을. 제발. 네, 바로 가시죠. 3등부터 가죠. 3등, 2등, 2등, 2등. 2등.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의미가 없는데? 여기 어, 2등부터 합시다. 3, 네, 2, 1, 2, 1, 2, 1, 2, 제 2, 1, 2, 1, 2, 1, 2, 1, 3, 2,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유 1, 2, 1, 2, 1, 2, 1, 가 1, 2, 1, 2, 1, 2, 1, 2, 가 2, 1, 어 1, 2, 가 2, 1, 2, 뭔가가 음. 네끝 2, 되게 1, 치라인 1, 2, 저 뻔뻔함 나쁘지 않았어요 yeah. <웃음> 네, 어, 3등 저였으면 늘어진 게 희생이 형 다였으면 저 당연히 과연... 장애인... 장애인... 1등이죠 나였으면 성원이는 2등이라도 줬다 2등 이미 2등 지나가 3등 <웃음> <와>, 3등이구 <웃음> 재밌었어. 집중 안 하고 있었던 성훈입니다. 오 예. Yeah 야, 강동훈 형이 1등 할줄 알았는데. 3등도 안줄줄 알았는데. 나오다. 어, 마이바 1등 할줄 알고. 솔직히 속으로 엄청 웃었는데 일부러 참았어. 설... 설... 솔직히 <웃음> 어, <웃음> 본 본인이 그렇게 진짜야? 뭔가 되게 열심히 한 듯한 느낌이 났는데선우빼고 아, 아무도 안 웃어 주는 게 재밌었어요. <웃음>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어. 1등 맞아. 1등. 과연 대망의 1등은 에둘 하나, 하나 기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항상 여튼 잡니다. 진짜. 진짜 승진든거 같네. <웃음> 어, 거, 커피 이제 하나 아, 드릴게요. 네. 커피 커피 필요하세요? 저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기요. <웃음> 네, <정규어>. 네. 어쨌든 <웃음> 네. 아, 재밌네요. 재미 그냥 아, 재밌었던 거죠? 재밌다. 재밌어. 다들 본것 같아요. 한번은더해 주면 안 돼요? 네. 아, 네. 아니 솔직히 이게 인상 깊긴 했지 얘들아. 좀 전혀 예상해 그걸 벗어나긴 했어 박, 박 터지게, 터지게 멋있다 와우 박 터졌다 정, 정말을 일으키는 비주얼 솔직히 정말을 음... 일으키는 비주얼이면 좋은 거예요, <웃음> 갑자기 부의 <부에> 비주얼 <웃음> 말안 좋은 거 아니야? 파격적이다 아 근데 갑자기 나... 아, 성... 성... 근데... 성... <웃음> 솔직 여기까지만 있면안 좋을 것 <웃음> 갑자기 성문당데 <성은 남긴 웃음> 성공하게 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성... 문이 그래도 재밌네 그래도 웃겼는데 네. 아 재밌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네. 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이제 어, 중간 영상 한번 볼까요? 중간 영상. 하나... 네. 몇 점일까요? 나중에 보시죠. 오케이. 네, 어쨌든 나중에 네. 보시죠. 네, 어, 네. <웃음> 제가 너, 제가 뭐고 제가 너, 너, 던지면 어떻게? 던지면 안 돼. 좀똥인데 네, 음, 날라갔네요 음, 그리고 어쨌든 아직도 옥수수 파티네요 네 인터스텔라 아, 찍었도되 이거는 <웃음> 찍우면안 돼요 마지막 오 이거는 저도 기대가 참 되네요 옥수수? 옥수수 왜 이렇게 제이의 <웃음> 생일 쌍 차리기라는 아, 아 맞습니다 또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왔죠,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손 대일 뻔했어요 네 <웃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그 정성스럽게 요리를 진짜 만드는데 2분 20분 <웃음> 아 20분 뭐 걸렸어요. 냄새가 아니, 너무 좋아. 진짜, 냄새가 진짜. 진짜 그 볶는 어이가 웃음이 터졌는데 왜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폰드 <웃음> 냄새 안 났으면 좋겠네. <웃음> 제가 폰드 제가... 내가... <웃음> 뭐야 뭐야. 와야 그러니까 냄새... 다른 세상에 있는데 <웃음> 혼자 혼자 터졌는데 셀프가 좀뭐 다른 거 있어. 보호달하고 네. 네. 아 내, 냄새가 제가 진짜, 진짜 아, 한 3분 아 30분 넘가량 거쳐 가지고 만든 음식이거든요 맞죠, t 인터넷에서 i o n a l team is not to come, Colotta. y 2대2팀 n 안 to know what t e 이긴 팀이 무려 5장 y is. Yeah, you did. You did. You d 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o u d i 라 네, 세일성찰이. <웃음> 여보세요. 네. 네. 기대를 <웃음> 기대해도 좋아요. 잠깐. 진짜 맛있을걸요? 근데 저희가. 이거 저희가 만든 성리를 봐서 드셔주셔야 돼요. 아, 아, 아. 먹어줘요. 아, <웃음> 나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 웬만한 음식이면 다. 야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웃음> 저랑 소노랑 아침부터 고생 많이 했어. 요저 네, 이거 진짜... 프린트하느라 고생했어. 진짜. 아, 아, 아, 요리하느라. 진짜 요 아, 네, 그 프린트요. 잉크 값도 요즘 비쌉니다. 아, 잉크 값이요. 네. 잉크 값이 아닌. 네, 네. 네. 아, 아 그. 자, 들어옵니다. 그, 그, 그, 그, 그... 들어 만돌즈 네. 생산지. 네. 와. 야. 아, 아, 아, 대박. 야, 이거 와,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와, 아, 아직 아직 안 찍었어. 어두워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넣을까요 그러면? 야. 아, 우리 음식이 심도 아, 심각. 와, <웃음> 어 이거 빡세. <박스> 뭐야 이거봐? 퀄티가 좋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고야 자, 야, 일단 야, 잠깐만, 자, 일단. 잠깐만 육주 와 이제 평가하기 앞서. 아, 와, 진짜 시식 맛있겠다. 시식 한 번. <웃음> <웃음> <웃음> 장난이야. 이거 <웃음> 근데, <웃음> 이거 생일이자 제삿날 <제산나단> 되는 거 아니야? <웃음> 한번 먹어봐요. 먹기 전에 세요 네, 네. 멋졌다. 양봉집가요? 양고기입니다. 진짜 잘 익었다. <웃음> <그죠>? 진짜 <웃음> 맛있겠다. 우리 <좀> 열심히 <웃음> 했거든요. 양갈비, 고추입니다. 와 네, 이제 뭘 하면 되죠? 이제 사실 저희 같지 가... 요 <웃음> 준비해봤잖아 이거를 <웃음> 이어 너무 마 맘에 보이네이거야야 이거 머리카락 아니에요 머리카락? 이키 아니야 이거 이해가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이이게이 이게, 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코레이팅이에요 이랬다가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두... 한 팀씩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프레젠테이션 해주시죠 저희부터요? 저희부터 오케이. 할까요? 이게 사연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부터 할까요? 아 저희... 아 그래요, 아, 공부할 아, 네. 수있을요 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고 또? 네, 네. 아, 저희 너무 오케이. 세는데 미역국이 어, 아 미역 저거 궁금하긴 아. 해 네, 이게 간이 어, 잘 되는 거아니 이제 <웃음> 이제 일단은 이거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매생이 미역국인데 아, 매생이 이제 제1별명이예요 동생이자. 그래서, 어, 이거 감성생한테선물 한다고 해서 동생이 미역국으로 저희가 개명이 붙거어요 동생이 미역국. 내생 미역국이 아니라 동생이 미역국으로 이름 바꿨어요. 네. 어쨌든, 저희 집. 저희 미 저희 저희 집.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집 어, 저희 집 가게 이름 처음맨좀 똥꼬쟁이 형 겁나서 자꾸 정승이 형 정승이 형야 어떻게 안 먹어 저걸? 정승이 <웃음> <야, 동생이 웃음> 형 저희 포기하겠습니다. <웃음> 애님들 <웃음> 한번 <웃음> 진짜. 제이 아니, 형 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뽑은 다음에 저딱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제발 제이, <웃음> 제이 형이저어 <더, 웃음> <얘 더, 웃음> 잠깐만 어. <웃음> 한 번씩 어네 지금 어 설명 저희 기권하겠습니다. <웃음> 설명을 들으세요. <웃음> <웃음> 설명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어 선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쫑생일 <웃음> 여건 제가 냈는데 네 선우가 이제 생일 때는 역시 미역국 미역국이지 않나. 그래서 선우가 맨 처음에 이제 성게 미역국을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어 성게 이어할 거면은 여기 좀 매생이로 가가지고 <웃음> 이름을 쫑생이로 바꾸자라고 <웃음> 해가지고. 이렇게 똥생이기역국을 탄생을 했습니다. 쫑미 쫑미, 쫑생이 쫑미, 쫑미, 쫑미. 쫑, 미 아네. 저희 그리고 저희가 집밥을 먹는 좀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아, 미역국에 항상 어머니께서 이제 이제 저희 집에서 항상 생일 때 이게 뭐. 진짜 음. 다양한 의미가 있네요. 네. <웃음> 저희 는기권하겠습니다 창의력 점수 100만 점과 저희는 기권할게요. 네. 왜요? 창의력 점수 100만 점과 그리고 어 미역국이니까 이제 생일 플러스 점수 이제 100만 점과 진짜. 디스 점수 마이너스 2만 2억 점 주겠습니다. 아, 아 이게 뭡니요 왜? 총생이죠. 총생이네 다음 우리죠. 네. 아, 아 이거 근데 좀 부담되는데요? 아니 저 이거를 저렇게 설명하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비싼 뭐 이런 거고 비싼 거 평소에도 먹을수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이제 비싼데. 이제 제이 형이 최근에 아, 요즘에 아니, 많이 요즘에 말해볼게. 진짜 저희는 정성 이제 관찰력 제이 형이 요즘 양갈비 먹고 싶다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자연스도 진짜 그거 듣는데 진짜 야, 꿈에도 양갈비가 나올 거 같았어요. 네.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많이 양갈비. 아 양갈비. 언제까지. <웃음> 네. 네 양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이거 이게 와. 실은 쿨네임이 쫑생이 양갈비예요. <웃음> 아니, 뭐, 아니 뭐. 왜 따라야 돼. 따라야 라왜 따라야 세트 세트. 저는. 저희 세트맨이네. 세트맨이 세트맨이네. 6,800원. 6 8 0 0 제1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들자 봐봐요. 자 여러분 미디어 불량. 미디어 불량. 이게 전혀 짜치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여기 한참. 쪽마늘 있죠? 테이크테이크 쫑마늘 쪽마마늘테이크오만 잠깐만 제이가 좀, 옥수수도 있네 옥수수, 야, 야, 오, 야, 오, 옥수수도 있네 옥수수도 네. 수수, 쫑수수도 있어요 쫑수수도 있네 그래 저희, <놀람> 저희 이름은 라면즈 쫑테이크 <놀람> 네 감사합니다 기슨테이크일큰장이 쫑테이크 저이가 좋아하는 비디엄 레어를 구워요 이제 깨틀산입니다 오 쎄네요 어, 고양이 기울 수 있어 얼얼하네 얼얼하네 진짜 야 너가 좋아하는 새 음식 다 아니 뭐 맛있어 <웃음> <나> <웃음> 뭐 완벽하잖아요 완벽해, <웃음> 사실 그냥 <웃음> 옥수수 먹다가 질리면 스테이크 먹어도 되고 사실 이게 그 너가 말한 그 느끼하면 어? 조금 더 아, 썻베이가 만든 아 썻베이 그 스테이크 때문에 그냥 버터같이 잘 잘린 거야 맞아요 고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하면 되죠? 아, 좀 사연으로 1등을 뽑 저희가 또 이제 제이가 생일이니까 맞아요 미역볼만한 게 없잖아요 웃게 해주려고 아, 좀 그러니까 개그스럽게 갔는데 아, 맞아요, 네. 재밌는 걸로 뭐오 여기 큰 상처 맞아, 마음의 상처 야, 다 쫑쫑, 좀, 좀, 다벗어버는데 <웃음> <어디서 안 쓰시는데? 웃음> 아, 저희는 좀안 했어요 정말 하죠? 지안 했어요 저희 음식에는 쫑이 관련없습니다 관리... <웃음> 저희 음식은 아, <지금> 관련이 <웃음> 있어요 명심 <웃음> <관심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되게 <웃음> 다양한 특징을 다양한 뭐야 진짜 오늘 잠 뭐야 다양한 특징들이 <웃음> 음식이 있는데요. 정리하고 어, 어, 네. 아네 일단 어잠지또간단하게 네. 어, 이해한 대로 이제 하면은 어, 어 생각이 배받았습니다. 네 봐. 일단 응. 어네예 형님 디스구 <웃음> 디스 이 s 디스 고기 <디스>, 아니다니까요 <웃음> 디스, 네. 디스 고기 아니야, e 스 고기 t Thi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This i 이 the best. This is the best. This 이제 the 도 e s t This is the b e 카 t 켓 h i <웃음> 자카피 너무 억지야 <업티야>. 카피구아 <웃음> 그리고 이 쪽은 너무 대놓고 아부야 이거는 아니지 야야 고글 스러살야 아부가 아니지 야. 생일인데 챙겨줘야 아, 아, 생일은 아, 미역국이죠 와, 얼얼하네 스테이크 먹는 거 같아 그네 이 정도면 와, 진짜, 진짜 머리가 사, 사, 띵하다 뭔지 궁금해진다. 와. 그 며칠 동안 웃을 거다없자뭐 어떻게 점수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어. 여기서 막 이제 뭐 누구한테 줘도막 이제 웃으을못 한다는 경우는 가 있나요? 없죠. 그런 없어. 거는 아직은 모르는 없어. 상태에서 해 주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예면 노잼. 그리고 저딱 <웃음> 보시면 여기 재영이 생일 거기히. 그냥 방금 켰잖아. <웃음> <웃음> 네, 아까도 말죠. 양심이 없어요. 신기해. 네. 너무 있죠. 양정원이랑 없어. 양심이 없어요. 양고기여 <웃음> 가지고 양심 네, 어쨌든 좋았습니다. 아, 오늘 하네요. 아, 머리가 좀 아파 가지고 아, 내가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 재밌었죠? 네. 뭐 개그 프로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웃음> 아니, 그렇죠. 네, 냉정하게 해 주세요. 좀 네, 그렇네요 아. 어. <웃음> 힘들다. 힘들다. 힘드네. <웃음> 생일날 아, 진짜 열일한다 근데 어쨌든 어. 힘들다 음. 아,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가 뭐가 중요하니까 어, 많이 웃었다 맞아요 저희는 아, 사실 네. 아부 이런 거안 해요 제저한 마디만 할요 저희 있음. 1등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죠한 마디만 할게요 저는 일단 1등 그런 거 중요하지 어, 않고요 어, 아. 다 같이 멤버들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치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웃어요 아니 잠깐만 저한 마디만 해도 요 오늘 얼마나 많이 웃었어요? 저도 한마해주세요 저는요 멤버분들과 함께 얼마면 저는 저희... 1등 중요합니다. <웃음> 저희가 나 아, 저희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중요해요. 아어려하다아 아, 아, 저는 미친. 사실 뭐 오, 오, 1등도 중요하지만 재형의 생일이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딱히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상품이 저희가 여태까지 해서 정말 대단한 상품입니다. 진짜 대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없이. 웃음> 한 번도 없으세 아, 근데 오늘은 다시 오늘 다를 수 있죠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의견에 기다리세요? 반대하진 않습니다 <웃음> 음. 네, 저도 어떤 건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보증해드릴 수는 없고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마지막 결정인도 다가왔네요 <웃음> 네, 점수를 매겨도 <빌어도> 돼요 <웃음> 네, 거의 그냥 애니메이션 최종 결정 마냥 진짜 되게 힘든 사투를 i t 가시죠 이제 엔진 어린이 엔진분들 잘 그러면 이것 때요그 이거에 다 걸고 이거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 <웃음> 골든볼인가요? 야. 아니면 계속 이러고 있어도 <웃음> 멈춰 이렇게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구 누구 그 그. 아까 나. 아니 그거. 합시다. 아... 아니, 그럼 제이가 짜. 제이 생각대로. 응. 알아서. 그래 이게 그래도 해. 감동 받았. 그 포인트가 있을 거야. 아, 네, 음, 그렇죠. 그러면 그죠?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어, 갑자기 끝까지 네, 가보네요. 네. 네, 한 개씩. 네, 있습니다. 한 개씩. 아, 한 개씩. 네, 이거는, 네. 좀 잔인한데요? 네. 네, 잠깐만, 너무한데 네. 더... 이거. 네. 실론 뜨도 되나요? 네. 아직 안 됩니다. 네, 방송을 나중에 확인하시죠. 뭐야? 네, 이제. 저는 기대 안 하고 있어서 뜨고 있겠습니다. 음, 네. 저 옆에서 이제 같이. 오이. 네. 같이. 양군. <웃음> 약간 넘어지고 <웃음> <더워질 웃음> 했어요. <웃음> 아, 네. 그의 선택은? 응? <웃음> <뭔> 소래요 <소리예요>? 원소래요? <웃음> <뭔 소리예요? 웃음> 음, 네. 아, 살짝 소리가 들리는 나가는 거. 나가는 걸 뽑는 거죠? 응. 나가는 걸. 저는 다보이는 보내세요. 오. 야! 이동완! 도 형! 어떻게 좀 생긴 미학범을 준나 같아서 이거 했다 진짜 얼마나 큰 웃음과 둘째야 감금을 줬어요 아, 얘, 얘 이걸로 <웃음> 보고 있었어요 <웃음> 야, 아, 야 아, 진짜 오케이 두 번째 아웃. 우리 성희를 이렇게 무시해? 진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 생일이면 다야? 응? 1시간 <웃음> 4분 남았습니다 생일 어... 참고로 저희 지... 팀은 옥수수까지 있고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리듬 디 래어 룩과 팀 리듬 없죠. 좀 너무... 저희 옥수수 있잖아, <웃음> 옥수수 사연! <자연>! 사진 이런 <웃음> 걸가지고오셨어요 <웃음>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진 사, 사진 여행이좀 컸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너무 역겹게 생겼잖아요 <웃음> 이거 무슨 기초에 생겨서 녹돌아도 심해 바다에서 정도안살것 같아 저기서는 못 살아 죽어 공중선단이 진 저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아, 그러니까. 어. 너무 비주얼이 네 너무했네 어. <웃음> <웃음> 아 고전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너무 웃겨 와, 아. 와! 와! 아, 나 남자, 남자. <웃음> 아. 지금 핑크스윙 걸로 했네. 제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황에서 생일이 아직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잖아요 반도 안 남았어요 1시간 3분, 어느 3분 한... 남았습니다 1시간 한 3분 남았잖아요 이제 1시간 3분 뒤에 봅시다 네, 이거 끝나고 어떻게 욕을 안 먹었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웃음> 네, <웃음> 되게 네, 많이 놀면서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1시간 이거 뒤에 큰일 날것 같던데 <웃음>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답을 얻기 위해서 네, 이제 네. 어. 이름을 빌리고 했습니다. 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옥수수를 많이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언제나 네, 엔지니어 분들을 네, 넘기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저희 <웃음> 저희를 골랐다는건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네. 어렇게 <웃음> 뭐 그런 느낌이죠. <웃음> 지역이 안 무료 될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 그것도 <웃음> 렇게 <웃음> <웃음> <웃음> 네. 나한테서 안 골랐을 것 같네. <웃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엔진이 형제과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생각하니다 네, 아, 아 Okay, 네, 오늘. She nagging usually pitching up 이 o o 네. She took it. She took it. She t it. She took it. She t o o 맞아, 늦은 시간 진짜 웃겨 늦은 시간 함께 해 주는 거. 아, 정 와, 5100. 와, 형 축하해요. 역대 이런 아 역대 생일 v l 중에서 이 정도로 예능으로 한 v l o 는 없었다. 정도 <웃음> 진짜 어, 박재이 쇼. 이렇게 재밌게 한 적이 없었어. 없는 거 같아. 이거 이쇼 빼면 안 돼요? 박재. <웃음> 박 <박제. 웃음> <박제. 웃음> 오늘 박재식 해요. 박재. 박 오늘... <웃음> 저는 살다 살다 생일에 이런 요리를 선물할 줄은 몰랐어요 <웃음> 저도 살다 살다 생일에 이런 프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오늘 생일 축하요 즐거운 하루였고 <웃음> 엔지니어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제 오늘 딱두 개의 코너하기보다는 네, 이제 엔딩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웃음> 어. 어, 네, 이제 생일상 이제 그래도 <웃음> 아, 모두, 모두, <웃음> 아, 모두 잘차려줬고 <웃음> 너무도 감사하게 이제 준비해 줬으니까 이제 그거것 같이 어, <웃음> <웃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케이크가 준비돼있다 이거 같아요. 약간 그거예요 매생이 팀이 준비해... 매생이 케이크 <웃음> 매생이? <웃음> 생이 <웃음> <종생이> 케이크 생이 케이크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사랑하는 <웃음> 제이 요 Happy birthday, rock i b o y 모이 Five, six, seven, 생일 축하합니다 two, come, come, c o m 이브 o m e come, c o m 이 c o 이 e c 이 m e come, 네 o m e come, 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야? 얘는 진짜 약간 섹크한데 케이지. 멋있다, 케이지. 이거 일단 거지 이지 케이지 데 멋있다, 케이지. 게임 자켓인고 싶은데. 아! 야! 야! 아! 야! 아! 아 진짜 맛있는 케이크는 저희가 준비해 줄거니까 약간 이거는 재미 위념으로. a t m 같은데. 아번 그거 할까요? 아, 이건누번동이잖아 got a 이 u 아 p r 이 s e That's it. Today, we should go almost by p o p 개 k i n To get a captain, go almost. I'm getting 거 l d I'm going to go. I'm g o i n 아, 근데 너무 끝까지 장난식으로 좀 그러니까 네. <웃음> 한마디씩 축하한다고 아, 할까 요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제이크부터 한번 아, 아, 즐거운 생일이었다 생일 진짜 했다. 재밌었다 재밌게 생일 보내는 진짜 재밌게 보내다 락식 보일 찬사다 이런 생일인 응. 생일 아, 아, 처음인 거 같아 진짜 락식 보일 많이 요, 진짜, 진짜 <웃음> 생일 축하하고 어, 진지하게 정말 어, 짐처럼 짐처럼만 쭉 가셔도 재밌게 음, yeah. 시크하게 yeah. 음. 길게 말하고 싶지만 짧게 말할까? <웃음> <웃음> 짧게 말해 어, 네, 그냥 그냥 망가간어 올게 네. 일단은 어 생일자 축하하고 네. 어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같이 데뷔해서 너무 고마어요 아, 너무 아. 약간 행복하고 그리고... 파이팅 yeah. Yeah. 감사합니다 영훈 씨 일단 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않았는데 1시간 네, 그렇죠. 동안 남은 생일 잘 58분 58분, 58분. 58분 동안 잘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엄청 수많은 엔지분들이 또 축하해 주셨으니 그쵸. 정말 솔직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생일을 잊지 못했거든요. n h p <웃음> e n 때까 그러니까 이제 조심 잊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는. 조심 잊지. ENHYPEN, e n p e n 됩시다. <웃음> 대표님하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네, 제이 형. 네, 너무나도 생일 축하해요. 아, 제스. 오, 왜냐면 이거 안 한대. 아. 오늘은 진심으 네 지식? 그럼 지금까지 <웃음> 진짜 아, 네. 그리고 제가 준 생일선 마음에 들었어요. 아네 너무 마음에 되게 뭐, 잘 썼어요. 네 뭐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곧 지금 증명해요. 배경화면 했던데. 배경화면 네. 했던데요? 네 맞아요. 어디 있어요? 저기네. 오아 그거 알람이란 좀다 삭제. 뭐라고요? 어? 빨리 주세요. <웃음> 뭐야? <웃음> 아 제가 야. 나 처음부터 끝까지. 있네 그 이즈제. 와잘봤지 거울인가? 어, 진짜 어, 잘, 잘 봤어. 제이가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밖에 안 올라가. 거울인. 가 <웃음> 거울인가. 거울인. 오케이 렛츠컴 너무. 네 그리고 기념. 제이 형. 어. 딱. 네 성인 축하하고. 아. 네. 삼딱삼삼 년만 기다렸어요. 오늘. 네3 년만 기다려주셔서. 삼 년이란. 많은 분들 같이 하시잖아요. 아, 네. 네, 네. 너무 기대가. 네. 근데 네, 뭐 오늘 되게 좋은 날이 많이었어요. 오늘 이제 1 2시땡 치자마자 제 통장이 이제 한도가 바뀌었거든요. 오, 네, 오 그래 뭐가요? 통장 한도. 그러니까 네. 통장이 이제 성인이 어, 양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오, 거예요. 오 이제 오늘 더 많이 미성인자에서 성인으로 이제 정식 변경이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상. 오늘 아침에 토스에 연락 왔어요. 네. 오, 네. 오 이제 성훈이 형 형은... 네, 어떨까요? 네어 일단은 <웃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오늘 일단은 네. 아유, 제가 거기서 제이랑 안지가 3년이 넘었더라고요. 와, 3년. 그렇죠? 3년이 진짜 오래 지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저희들한테 이제 웃음을 진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항상 웃음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진짜로는 약간 웃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웃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좀더 뭔가 재밌게 잘 활동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게 어... 약간 저희한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웃겨 보일 때도 있지만 무대에서는 진짜 너무 카리스마 있는 모습, 아, 모습이 보시기 음, 때문에 정말 든든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진짜 공이즈의 공이즈에서 제이 오늘 하루만 나이 공유즈인데? 나이가 많지만 응. 예, 오늘 하루만 공이즈 나이가 많지만 막내인 제이한테 네. 특별히 오늘 하루 한 시간 네. 공이즈 네. 리더로 살수야 어. 이거 지낼 수 있는 잊이 않은 기회야 잊이 <웃음> <되게. 웃음> <뜯지 웃음> 않은 기회 언제 또만내야돼그렇 네. <웃음> <웃음> 언제일까요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야 이거 영광이다 자연스럽게 만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지 꿈에 나올까 봐 그래 어쨌든 다시 <웃음>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아네 제이. 씨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나형 정말 생일 축하하고 사실 오늘 J, J, J 형이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웃음> 예,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웃음> 제가 그 편지 쓴거그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J, <웃음> J 형 생일 때는 제가 직접 요리를 오우 해가지고 오우 오우 제가 좀 선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에 생일 선물기대해주세요 또, 아, 네, 다시 한번생이축합니다 저도 씨. 제이랑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가 제이랑 쇼핑을 한번 같이 가보고 아, 싶어요 아, 맞아 아, 언제나 오늘 일본에 같이 응, 가보고 싶어요 되게 아, 저런 게 다들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하는 음. 일이 많네요 아 상황 좋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뭐 캡처 타임 갈까요? 이거 들고 갈까요 각자, 다, 각자 팀걸도 돼요? 지금 보니까 살짝 그냥, 네. 네. 그림이 좀요 <웃음> 이거 저희가 드리고 <웃음> 해야지 좀, 좀, 좀, 거의 재산상 <웃음> 좀, 좀 그렇다, 야좀 그러네 어, 살짝 뭔가, <웃음> 재곧 무슨 영정 사진 찍이까가지고 있어 까맣게 있네, 영정 사진 케이크 있는지 뭘 어디, 캠플라시 되는 것 같은데, 제목이 나 여기 네, 이제 키디, 보시면 해피 버때 락식 보 Boy, 이렇게 아, 딱 보시면 뭐. 없습니다 뭐... 북자예요 이거? 숟가락인가? 숟가락이, 숟가락이겠죠 UFO일 아, 뭐 뭐... 수도 있고 뭐 이런 UFO일 수다 있고 빨리 대박이네 오늘... 캡처 타임 <웃음> 갑시다 3, 2, 1 3, 2, 1 우리 다 같이 제 어, j 음다 같이 j 하자 어. 이거 약간 이부러진거 고무로링 아니로링 고무로링 고무로링 고무로링 고무로링 고무로링 고무로링 고무로링 고무로아 고무로링 이거 모르겠어요. 뭐 아, 반대면은 네. 팬분들이 알아서 거울 모드 해 주시고. 아, 이게 세치까요? 네, 텐션 아, 일단 상황 남아 있죠? 네. 아, 뭐, 우승자 발표. 뭐, 야. 갈야갈 마지막에 누가 이겼다고 해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어우, 진짜. 이제 뭐, 하이브라고 써 있네요. 새로운 공통권인가? 아, 하이브, 하이브. 상 품권인가? 네, 응, 뭐. 진짜. 하이브에서 주면 없네. 상품권이면은 하이브 식당 상생이용권 혹시든 평생 여권이요? 하이브 연습실 이거 제가 그래요? 받으면 안 되나요? 어. <웃음> 어, 우리 그거 생일 생일상으로... 선물. 제가 이 받는 건가? 네, 받아요. 아니, 야 이거 생일 선물. 이게 선물 면 뜯은 누나. 이게 상자. 이 여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결과 아,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네. 빨리. 빨리 뜯어. 하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커연. 과연... <웃음> 오, 뭐야? 어. 음. 뭐. 아이고, 지봐요. 같이 봐요. 왜? 성훈이형 아닌가? 이제 마지막에 나는 어 이거는 정말 저도 예견치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듯. 색다른 무야. 우승자인데요. 어, 아, 참고로 아, 상품이 칠편으로. 여기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 오. 진짜로? 네. 오. 상품권인가요? <웃음> 아 뭐가? 제이 형 생일 포카 이런 거. 아니 막. 이거 느낌 안 좋은데. 근데 솔직히 이거 성훈이가 좀 많이 당했었는데. 근데 일단 일단 뭐야 뭐야? 어우 어우 우승자 어우 어우. 이렇게 서져 있네요. 두, 와, 와, 일단 우승자가야겠 빨리 하나, 둘, 셋 뭐야? 희승 희승이 요 상품은 뭐예요? 희이요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상품은 뭐야? 여기에 있어요 오, 어, 진짜? 여기 밑에 있거든요 오, 봐봐 뭐예뭐예뭐야 쓰리, 원 이거 이거 공개해줘 이거 나 전화 다른 사람 공개해주세요 아, 잠깐만, 그래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보고 잠깐만언제 왜? 이거 대화 왜? 왜? 잠깐 잠깐만요 이거 는 오! 어어 어? 그래도 왜? 이거 우승 상품이네 야 이거 이송시에 쓰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웃음> 야 3,2,1 2, 상품은 제이와 단둘이 v 이앱 제이생영상에서 우승한 메뉴와 함께 오아 야! 스니크홍 잘했다 아 정말 어, 이생형 상... 이거 했으면 이거 머리카락 먹으면서 아 <웃음> <말해버리는> 사진이 이랬는데 <웃음> 이거 맛있어 최악의 아 거야 이거 또 맛있다고 꼼짝 고기 먹을 수 오, 있네 괜찮은데요? 이거 다 같은 점 그러면 맛있다. 이 메뉴는 똑같이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근데 어, 네, 참고로 어내 네, 고기는 일단 한 한우의 드심이제체체크스로 해주고요 그리고 어네 옥수수 유기농만 <웃음> 먹습니다. 장난 <그래서> 동양 <웃음> <저희가 공약 웃음> 안 돼요 동양. <웃음> 저희가, 저희가 실제로 체크하겠습니다네네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원산지체거할거이나 <웃음> <국내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뭐, 이거? 이에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샐러드 이거? 이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매생이 미역국 아니, 먹으면서 비리아비 뻔했네 야, 역사, 비에 역사의 기리나물 비에이될 뻔했나 <웃음> 매생이 그냥... <웃음> <웃음> 미역국 누구시에? 지금? 송생이 미역국, 송생이 송생이 송생이, 송아 한번 부탁드요 아, 이제 생일 정말 재밌게 보내셨는데 어 이제 오, 저희 생일의 끝까지 이제 엘지이 형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같이 보냈는데 <웃음> 너무나도 이제 행복했고 어, 재밌는 비리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오늘 이제 막 와주신 수많은 엔지니 어분들 정말로 이제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와. 뭐 계속 계속 저희 앞으로 생일 많았고 이제 다음 생일 이제 선호도 기다리고 있죠? 아 그러네요. n 하이픈 이제, 이제 생일 레이어 이제 마지막 주자네 이제 막 주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몇달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엔진 제이 형 생일을 축하해 주신 엔진 분들께도 네. 정말 감사하다고 제이 형입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웃음> 보도록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습니다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